안녕 o r 요 오늘 화장 잘 t 으 h e 스 h 케어 후에 I 패 o 를 붙이고 왔어 l 붙이고 온 제품은 이큰 리프팅 케어 호박 아이 겔 패치인데요 쿨링감 있고 엄청 촉촉해서 출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 같이 단기간 안에 붓기 제거와 수분 충전을 해줘야 될때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실제로 붓기 완화, 인상 시험까지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알사랑은 아는 제 인생 쿠션 있잖아요 이 쿠쿠션 2차 마켓이 오늘 열리는데요 제가 늘 보여드렸던 제품 말고 새로운 제형이 출시했거든요 정말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예뻐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른 메이크업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보통 그레이나 베이지, 초코 이런 렌즈를 많이 착용하는데 오늘은 색다르게 그린 렌즈를 착용해서 다른 느낌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동공 색깔이 조금 진한 편이라 색이 그렇게 막 많이 티가 안 나더라고요. 엄청 초록색 이러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잘 착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살짝 색다르지 않을까요? 겔패치를 붙인 지 30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는 좀 떼주고 쿠션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마켓 메인 제품인 입큰 라이트빛 글로우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제가 너무 좋다고 했었잖아요. 이전 마켓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지만 원래 내 피부 같은 투명한 느낌이 이큰 쿠션의 특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번 쿠션은 세라코 플렉스와 이큰만의 모이스처 잠금 시스템이 수분을 완벽하게 가둬서 속부터 은은한 세미글로우한 광이 나오고 시카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에 진정 효과도 줘요 제가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쉽게 부르터서 여러가지 이것저것 베이스 제품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막 피부가 갈라지고 아프고 이런 제품이 많았는데 이 제품을 썼을 때는 피부가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은은한 윤광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왜이 쿠션을 썼을 때 유독 좋았을까? 하고 제품 설명을 보니까 다섯 가지 세라드들 완벽하게 가둬두는 이크만의 노하우가 담겨있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 속부터 건강해지는 코어케어에도 신경 쓰셨다고 하고 피부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스킨, 마이크롬, 바이오 성분까지 담겼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쿠션을 썼을 때 피부가 유독 편안하고 피부가 부르트지 않았나 봐요 요즘 제가 정말 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쿠션이에요 정말 퍼프도 쫀쫀하고 부드러운 질감인데 퍼프가 리퀴드 제형을 흡수하지 않아서 두드릴수록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줘요 앞뒤가 똑같은 재질이라 조금 더 말랑하게 두드려지고 쫀쫀해서 쿠션 특유의 글로우함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 옆이나 눈 사이 두드릴 때 끼임이나 자국 없이 더 편하게 쓸수 있어요. 마무리는 번들번들거리는 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세미 글로우한 광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윤기가 좔좔 흐르는 그런 피부 표현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아주 살짝 있는 홍조도 가리려고 한두번 정도 레이어링 한것 같아요. 원래 제가 항상 썼던 파운쿠션 실크 라이트핏과 비교해보면 실크 라이트핏이 세미미트로 뽀송뽀송한 마무리라서 지성분들께 추천드리고 글로우핏은 촉촉한 세미글로우한 마무리로 건성분들께 추천드려요. 컬러의 경우 크게 21호, 23호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각각 핑크 베이스, 옐로우 베이스 이렇게 나는게 아니라 가장 화사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아이보리 베이스에 밝기와 어둡기로만 나누어졌기 때문에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저번 마켓 때 컬러 선택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컬러가 21호, 23호 이렇게 두 가지인데도 되게 투명하고 얇게 밀착되기 때문에 레이어링 할수록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평소 21호나 21호보다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21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22호부터는 평소에 내가 화사하고 좀 하얗게 피부화장을 하는 편이다 하면 21호를 하시고 자연스러운 피부톤이 좋고 커버를 위해 몇겹 네이어링해서 바르는 편이다 하면 23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후기 이벤트도 있는데 이따 영상 끝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입큰 퍼스널 모드 팔레트 내추럴 뮤트로 쉐딩이랑 아이 메이크업 둘다 해줄 거예요. 쉐딩 컬러는 이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컬러가 웜쿨 치우치지 않는 뉴트럴한 컬러들이라서 쉐딩으로 사용해도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날에는 이렇게 플리트 하나로만 끝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입술 쉐딩도 해주고 얼굴 외곽도 같이 해줄게요. 이제는 아이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하기 전에 쿠션이 뭉친 부분을 손으로 먼저 문질러주고 팔레트가 내추럴한 컬러들로 구성되어있는 뮤트톤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물빠진 색감의 은은한 컬러들로 채아톤 같은 그런 차분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먼저 중앙에 있는 3번 컬러로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그리고 4번 컬러로 눈 중간 음영을 준 뒤에 5번 컬러로 눈꼬리와 삼각존의 음영을 줄게요. 이제 라이블리 슬림 젤 펜슬 아이라이너 세가지를 사용해줄 건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날카롭고 센 고양이 느낌이 아니라 아기 고양이같이 귀엽고 순한 맛도 있어야 돼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브라운 톤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살짝 위로 빼서 그릴게요. 그러고 나서 소프트 코랄 컬러로 여리여리한 비임 효과를 주고 나서 팔레트 5번 컬러로 블렌딩해줘요. 어마지않은 부드럽고 차분한 코랄 컬러라 특별한 테크닉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매가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줘요. 그리고 눈꼬리 부분에도 브라운 컬러와 겹쳐지게 윗부분에 그려주면 라인이 음영처럼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오묘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쉬머한 펄의 골드 베이지 컬러 라이너로 애교살과 눈 앞머리에 포인트를 주고 눈망울이 조금 더 커보이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팔레트 1번 펄 섀도우로 눈 중앙과 애교살에 발라서 반짝이는 느낌을 더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쉐딩할 때 썼던 이두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릴게요. 최근에 흑발로 연색해서 그레이시한 색상을 쓰는데 이 제품이 브라운 컬러가 제일 없어서 눈썹과 모발 컬러에 제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을 살짝 날카롭게 빼줬기 때문에 눈썹은 살짝 순한 맛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으면 다음엔 치크랑 립이 나왔죠. 먼저 크림벨벳 립 3호 컬러를 치크에 발라줄게요. 부드럽게 블렌딩되고 뽀송하게 마무리돼서 블러셔로 사용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립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그린 렌즈를 착용할 때는 쿨한 핑크 느낌도 예쁜데 살짝은 웜한 느낌이 있어야 조금 더 조화롭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색상 진짜 예쁘죠?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진짜 형광등 탁 켜질듯한 컬러예요. 그래도 저는 쿨톤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라 치크랑 립에 기프트 윈터 컬러를 살짝만 얹어볼게요. 색감이 진한 편이라 아주 살짝씩만 얹어볼게요. 아주 찔끔해졌는데도 되게 붉게 올라오죠? 아까 베이스로 깔았던 컬러랑 되게 오묘하게 블렌딩돼서 치아처럼 퍼지는 느낌 같지 않아? 요 립에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발라서 로망 컬러랑 같이 발라주니까 색감이 진짜 오묘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바르는 거에 빠져서 맨날 이런 식으로 바르고 다녔거든요 베이스는 웜이고 포인트 컬러는 쿨로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는데 아까 처음에 발랐던 쿠션 광이 아직도 엄청 살아있죠 보통은 벨벳 립 같은 걸 치크에 발라주면 광이 사라지거나 묻히는데 이거는 좀더 광이 살아나 보이잖아요 광이 뽀용뽀용한 느낌 사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머리도 빨리 제대로 하고 와볼게요. 자, 앞머리까지 예쁘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메이크업에 웜쿨이 공존하니까 모든 톤에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웻니릴 키리 메이크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큰 쿠션 마켓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마켓 구성은 실크 쿠션, 글로우 쿠션 두 가지인데 한 종류만 구매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써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두 가지가 묶인 구성도 있어요. 퍼프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추가 옵션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글로우 쿠션 퍼프 추가 추천드려요. 할인율은 두개 구매 시에 더 올라가고 어각 구성마다 할인율이 다르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 제가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랑 같이 자세히 써줄게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꼭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광좀 보세요. 광. 그리고 아까 말했던 후기 이벤트도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제품 후기와 함께 제 김크리스탈 계정과 이쁜 계정을 같이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오늘 사용했던 크림 벨벳 립 중에서 제가 픽한 컬러인 4호 기프트 윈터 컬러를 총 10분께 보내드려요. 그리고 구매한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 선착순 70분께는 이 귀여운 에스더바니 파우치를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깜찍한 체크우산을 드려요. 깜찍. 그리고 제가 진짜 미쳤다 마스카라를 깜빡했는데 빨리 마스카라도 해줄게요. 이 전에 뷰러로 먼저 찝어주고 마스카라도 메이크업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흔한 브라운 컬러가 아니라 살짝 잿빛이 도는 은은한 초코 브라운 컬러라서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언더도 어느 정도 느낌을 내는 정도로만 살짝만 해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해줬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웃음> 그래서 그 메이크업은 정말로 와... 끝입니다. <웃음>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쁜 메이크업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